자 이번에는 필름 콘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름 콘덴서는 어, 그림 1-60 이 그림에 나와 있는게 필름 콘덴서죠 그래서 얇은 폴리스티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롤 이런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필름을 사용한 것으로 이런 이제 필름을 썼죠 그죠 얇은 필름 방망을 유전체로 해서 양면에 이제 금속 박을 대고 만든 겁니다 필름의 두께가 얇고 이제 평탄한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이제 동글동글한 데가죠. 이거는 평탄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 용량이 이제 좀 정확하다. 특징은 이제 극성이 없고 가격은 싼데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되어 있는데 뭐한 1cm도 아니고 0.5cm 정도 크기죠. 자, 뭐네 번째는 이제 세라믹 컨덴서인데 세라믹 콘덴서는 이제 유전체로 티탄산 바륨 이 유전체가 다른 거죠. 티탄산 바륨 같은 유전율이 큰 재료를 씁니다. 재료는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축적이 효율적이다 하는 거죠. 이 그림 이게 이제 어,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필름 콘덴서 어, 세라믹 콘덴서는 인덕턴스의 성질이 있어 가지고 높은 주파수 교류는 통과하기가 어렵다. 어, 세라믹 아, 저, 저, 필름 콘덴서는 이제 인덕턴 성질이 있어 높은 주파수의 교류는 통과하기 어렵지만 그 세라믹 콘덴서는 고주파 특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특성이 좋아서 파이패스 하는데 흔히 사용이 됩니다 예,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여 가장 많이 쓰는게 세라믹 콘덴서다 저 마지막으로 전액 콘덴서가 있는데 전액 콘덴서는 그림 1-2 예, 62요 그린 것, 이제 알미늄 타입하고 탄탈 타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탈 전해 콘덴서, 알미늄 전해 콘덴서 이런 게 있는데, 알미늄 전해 콘덴서는 케미컬이라고 부르는데, 알미늄 박, 요거는 이제 유전체가 알미늄 박입니다. 사이에 전해액을 먹인 종이를 끼운 것입니다. 예. 전해 작용에 의해서 알미늄 박 표면에 산화막을 만들어가지고 유전체로 이, 이용을 합니다. 다른 콘덴서와 다른 점이 뭐냐? 사람막 만들 때 걸어준 직류 전압의 극성. 그 극성하고 똑같은 전압 방향의 전압을 안 걸어주면 큰 전류가 나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땅땅하고 터집니다. 이게 지금 다리가 두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죠긴 그렇죠? 쪽이 뿌라서 그입니다 그래서 전에 콘덴서에는 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콘덴서 마이너스 쪽이 표시가 되어 있고 다리가 긴 쪽은 플러스죠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회로 평활용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그 뭐라 뭐라고 합니까 snps 전원장치에 또는 저지파 회로에 많이 쓰입니다 내압은 뭐 6.3 볼트에서600볼트 까지 견디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콘덴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가벼운 콘덴서 또는 뭐 방고정 콘덴서가 있는데, 이제 콘덴서의 종류에서 이제 가벼운 콘덴서는 이제 에어바리콘, 뭐 폴리바리콘, 뭐 트리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바리콘, 고정측과 가동측의 금속층이 공기 중에 마주보고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내압이 상당히 높고 송신기 등 동조 했습니다 이게 이 주파수 조절해서 이런거죠. 수십 피코패럿 정도에서 100피코패럿 정도까지 용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430피코패럿과 같이 큰 것이 AM 라디오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최근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용으로 쓰이다가 뭐 지금은 안쓰이는 에어바리콘 입니다. 폴리바리콘은 요렇게 이제 기호로도 나타내는데 두 종류의 날개 사이에 필름을 끼운 타입입니다. 필름이 고, 고, 고 유전율, 유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형이면서 고 용량의 바리콘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라디오의 동조에 쓰입니다. 수십 피코에서 수백 피코 정도가 된다는 거. 내부에 이제 두개 내지 네 개가 조립된 이 열, 사열 것도 있습니다. 날개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트리머 입니다 동조할 때 이제 미세 조정을 위해서 쓰이는 바리콘 입니다 바리콘은 뭐 벼리블 콘덴서의 약자죠 그렇죠? 바리콘 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말 비슷한데 그죠 프린트 기판에 붙여서 쓰는게 요 트리머 입니다 그래서 트리머를 돌릴 때 보통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드라이버의 금속에 의해 용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정용 드라이버를 돌려야 한다 용량은 수 피코에서 수십 피코 정도고 용량을 색으로 구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칼러로 구별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트리머다. 그래서 이제 가변 콘덴서로서 에어바리콘, 폴리바리콘, 트리머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콘덴서 연결도 역시 이제 직렬, 병렬 연결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림 1 6 4호체에 콘덴서의 직렬 연결. 직렬 연결하는 경우에 플러스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죠? 플러스 쪽으로 다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쪽으로 정렬한다. 두개 이상의 콘덴서를 그림 1-64 같지.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에 일정한 전하량 Q가 흐릅니다. 각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하를 각각 Q1, Q2, Q3 리 여기에 들어가는 걸 Q1, Q2, Q3 리라 하면 기로호프 법칙에 따라서 전압은 뭐 가까이 합과 같죠. 전압 강화의 합과 같죠. 그렇죠? 이것을 Q는 C분의 V에 대입을 하면 그림 1-26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C분의 V에서 C분의 Q에서 이제 V는 C분의 Q죠. 이, 이 식을 변형을 하면 그죠. 그래서 C는 다시 C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합으로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합성 정전 용량은 이렇게 역수 분의 1의 역수를 합해서 다시 역수를 취한 것 같죠. 그죠? 저항의 병렬 연결하고 똑같죠. 그렇죠?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하고 같다. 자, 콘덴서의 이번에는 병렬 연결입니다. 두개 이상의 콘덴서를 그림 일 다시 육와 같이 병렬로 연결하면 각 콘덴서에 소비되는 전압은 공급되는 전압하고 같고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 전하를 더하면 Q가 될거아닙니까죠 Q는 C V니까 C는 이렇게 각각의 합으로 되고 전압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Q는 Q1, Q2, Q3와 같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 따라서 콘덴서 병렬 연결 시 합성 정전 용량 C는 각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각각의 합과 같다. 이게 콘덴서의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같다. 그래서 저항과 콘덴서는 역, 역의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음. 자 인덕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말로 있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어,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인덕턴스에 대해서 앞에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인덕턴스에 약간 좀 참조가 됩니다. 래밍의 오른손 법칙 까지는 했죠 그죠 자 전자유도 법칙을 하지 않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이야기 를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유도 법칙 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코일의 양 끝에 이렇게 검유계를 연결합니다 이 코일 을 이렇게 감고 검유계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제 흐르는 지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석을 이렇게 붙잡고 넣었다 뺐다 하면 이 원통은 안에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일에 이제 기전적이 발생합니다. 이 전자유도 현상 때문에. 그래서 금융이 바늘이 움직인데 이것을 전자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를 흐르리지는 않고 금융에만 달려 있는 센서만 달려 있죠. 이제 그, 코일의 수직으로 이 자석을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하면, 금융의 에... 바늘이 움직입니다. 그 말은 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코일을 지나가는 자석이 변하게 되겠죠. 셋다가 약해졌다가. 이 셋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변화율에 따라가지고죠. 전자유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적 크기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자속의 변화입니다. 자속의 차이인데 넣었을 때, 뺐을 때의 자속의 차이. 그 사이에 시간 차이. 뭐 예를 들어 가 1초에 한 번이면 1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해서 미분기어로 이렇게 많이 쓰죠. 디파 그런 걸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k죠. 그래서 기전력 즉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압이 발생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코일에. 또한 도체 의 자속을 끊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체 의 자속을 끊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이 막대기를 맛다리가 다리 움직여도 뭐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도 전자유도다. 코일을 움직이면 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앞에 했었죠. 그죠? 바로 이 기전력이 그런 겁니다. 어, 자기장 안의 도체에 힘을 가해서 도체를 움직일 때 전자유도로 생기는 기전력의 방향. 그거를 알기 위한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죠. 기전력 방향. 그래서 F B 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가 기전력 방향이죠. 오른손을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그린 것 같이 직각이 되게 벌려서 검지를 자기장의 방향, 엄지를 도체의 운동 방향과 일치시키면 총지가 바로 기전력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그 자기장 속에서 그죠? 자기장 속에서 도체의 도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것을 일으켰을 때그 전자 유도로 이제 그 어, 전류가 일어났을 때, 어, 저, 전류가 흐를 때, 그때, 그 전압의 방향, 플러스 방향,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어, 어,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그죠? 전자력의 방향이어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했을 때,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이건 도체 전류를 흘리는 거고,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 안에서 맨 도체를 손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겁니다. 손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전류가 흐른다. 전류를 흘리는 것을 흘리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 기전력의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전압이죠. 전압. 전압의 방향은 플러스가 이 방향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런 얘기죠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크기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자 유도에서 발생하는 기전적의 크기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이겁니다. 자뭐의 법칙 도뭐 필요한데요. 어, 렌트의 법칙은 전자유도로 발생한 전류에 의한 자계의 방향 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자유도로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 때문에 또 자계가 발생하잖아요. 그 원, 원인으로 된 자계의 변화를 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를 렌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림 1-54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이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성되죠. 그 코일 내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자기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전자류도 발생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에도 자기가 발생한다 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바리콘을 가지고 이제 이 전류의 양을 조절하면. 이 자기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할거에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응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걸 렌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즈의 법칙은 자기장의방이 유도 전류 그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른 유도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법칙입니다 렌즈의 법칙. 그래서 이제 자체 인덕턴스라는 것도 뭐 비슷한 예, 설명의 이야기입니다.